이 니토크리스의 거울은 말이에요. 그래서 강릉도사님, 대양왕님이 실패하셨다고요? 네. 그분의 화신이 성역에서 사라지셨습니다. 반면에 릴리스의 파편은 무수한 걸 확인했고요. 역시 저희가 도움을 드렸어야 하지 않을까요? 어머? 그러니까 마치 일부러 독지하는것 같잖아요? 저희도 많이 바빴다고요 성역에 들어온 배교자들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또 괜한 말씀을 드렸군요 <웃음> 우리 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또한 저의 아버지 불꽃의 뜻대로니까요 릴리스의 파편은 아직 태양에 물들어선 안 돼요 그랬다간 희석되어 물이 되어버릴 테죠 인류 전체를 중독시킬 독에서 말이에요 독... 그 여자가 말입니까? 네 지금은 도끼를 풀어주는 분이 옆에 계시지만요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일행이로군요 도끼를 풀어준다는 건 저 아이를 말하는 거고요. 어때요? 보기만 해도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? 자신과 엮인 이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분이에요. 이미 저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운명을 바꿨죠. 그 중에는 당신도 잘 아는 나의 또 다른 도사님도 계시고요. 그게 정말입니까? 그렇다면 위험하군요. 당장 제거해야 합니다. <웃음> 제거? 제거라니? 왜 그러십니까? 제가 또 허언을 하였나이까? <웃음> 아니요. 아니에요. 그냥 정말 반대구나 싶어서요. 불행을 빚겨내는 저분의 재능과... 남을 불행으로 이끄는 재 재능이 말이에요 웃긴 누가 죽어. 울지마, 바보야. 나 멀쩡해. 그치만 눈이... 오빠 눈이... 괜찮다니까. 차원종한테 좀 긁힌 거야. 다른 쪽 눈은 잘 보여. 그럼 된 거지. <웃음> 그럼 된 거야 이렇게 다시 널볼수 있으니까